토끼가 정들었던 고구 산천을 버리고 별쪽으로 따라 소금을 들어가려 하니 마음이 일희일비하여 혹선 호 그시오 별주부 편하게 잘 가시오 그러던만 따뜻한 양지 쪽에 좌쇠리고 왔죠 얼굴만 좋은 반찬구이 생선도 막 대작거리듯 요리되자 저리되자 커버한 자슴치 별주부 속으로 길났지 음. 별주부가 토끼 속으로 아, 호을스런저 동굴에 우리 수만 들어가면 영락 없는 물로 비장쌍이랄데